안녕하세요. 역사기만대입니다. 역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온돌, 고인돌, 태왕릉비 그리고 또 흑치상지나 영락진, 영락궁, 그리고 교과서가 고쳐져야 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의 중심 역사는 송화강, 백악산, 장단경 백두산 중심으로 컴퍼스로딱한 바퀴 돌리듯이 봐야 합니다. 바이칼호에 대한 것은 아주 먼 옛날 거기서 여기로 내려왔는지 우리와 관련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히 관련성 있는 게 바로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한 바퀴 돌린 지역들이거든요. 우선 온돌분포를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어디서 살아왔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온돌분포도를 볼때 반드시 착안해야 할 부분이 중국은 미국처럼 방바닥에 앉지 않는 입식 문화이고 한국은 방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사는 문화는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디서 혼자 막 누가 이상하게 앉아있으면 누군가 말하죠? 아 야, 똑바로 앉아라 그죠? 남자는 양반다리 뭐 이런 말들 아무리 어려도 지금 그런 말은 다 듣고 살죠? 어느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그만큼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야만 합니까?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여야 따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온돌 틀어놓고 신발 신고 의자에 앉아있습니까? 그런 입식문화는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문화인 것이죠. 중국인들이 볼때 우리 좌식문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홍산문명 요하문명도, 구들, 그러니까 온돌문화인 우리의 조상님들입니다. 이런 건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이 역사를 볼때 반드시 떠올리고 착안해야 하는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온돌은 북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가서 살았나 보죠. 이런 유적과 유물들로 볼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역사적, 문화적인 동질성, 연결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좌식문화와 다른 입식문화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중국 남부 대륙 사람들을 끌어다가 우리 역사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리하게 대륙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아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감정이 우선이지 기본이 안 돼있어요. 잠깐 대륙을 운영했던 사료들만을 가지고 마치 우리 역사가 거기서 중심적으로 발전해왔고 한반도로 옮겨져왔다는 식으로 반대로 선동을 하면서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 모이니까 이제 우리 민족 사학자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또한 한민족의 특이점 중 하나인 고인돌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인돌의 무게는 작게는 몇 톤에서 크게는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이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동네에서 바위를 쳐서 고인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굉장히 무겁게 운반하게 됩니다. 이 고인돌은 파주 문산에서 찍어온 고인돌인데요. 규모로 보면 보통 2하 정도 될것 같은데 무게를 예측하자면 한 7,8톤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세우는데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조상님이 훌륭했지만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와 아이들만 남은 동네에서는 현실적으로 작은 고인돌이라도 해줬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규모가 크기로 유명한 이 고인돌은 5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대 고인돌인 이 고인돌의 무게는 무려 300톤을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드시 우리가 착안해야 할 점은 이렇게 고인돌이 몰려있는 경우가 세계에서 정말 이런 현상이 드물다는 겁니다. 드문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고인돌은 북반계 고인돌과 남반계 고인돌의 두 가지 형태로 하여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만 아주 대거 몰려있습니다. 물론 다른 저먼 동네에 가면 고인돌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견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하여 고인돌이 몰려있는 경우는 여기 말고는 없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사람들은 세계사적 스탠다드에 발맞추기라도 하는 듯이 이 동네 사람들을 다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틀에 놓고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렇게 생긴 동네가 여기 말고는 없는데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무 근거가 없죠. 다른 나라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사람들도 옛날에는 단순한 부족들이었으며 원시인들처럼 따로따로 살면서 그연느 동네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경과가 여기 말고는 없거든요. 똑같이 해석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고인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인돌을 만들었고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최근에 화제가 된 넷플릭스의 피지컬이라는 영화입니다 힘이 센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 사람들이 힘들게 끌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이 게임 방식을 보면 통나무를 이용하여 배를 밀어 언덕까지 치고 오르는 등 고인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절대로 통나무를 포기해서는 될수 없는 일이죠 이들의 표정만 보면 이 배의 무게는 한 10톤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고작 2톤일 뿐입니다. 1.5톤의 배와 나머지 도합 0.5톤의 짐들을 실어 총 2톤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인돌 분포도를 통해서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었죠. 고조선의 법으로 미뤄볼 때그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범죄자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에서는 권선증악과 생명중시 사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조항에서는 당시에 그만큼 곡식이 오늘날의 돈처럼 중시되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고 열심히 다같이 음식을 생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도둑질을 한 사람은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응당한 돈을 내야 한다. 이 조항에서는 사유재산이 있고 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하니까 사유 재산이 있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돈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결코 우리 옛날을 원시시대를 떠올릴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따로따로의 부족들입니까? 이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이 논리적 화호에 얼마나 서인해되어 있는지 이 분포도를 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따로따로의 부족들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긴 따로따로의 부족들이 가능합니까? 세계사에 이런 규모의 부족들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죠. 이런 규모에서 같은 법으로 통치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며 현재 우리와 동일하게 콩을 중심으로 한 음식들을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부족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족의 모습들은 아니고 오히려 민족에 가까울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어느 정도 민족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호불호 같은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유물과 유적 문헌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사가 지금의 교과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다른 오래된 바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광개토 태왕릉비를 산서성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영락궁이 산서성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해프닝입니다. 광개토비는 무려 37톤입니다. 방금 영화 피지컬에서 보다시피 이 2톤짜리를 힘센 장정들이 조금만 옮겨도 이렇게 죽을똥말똥합니다. 진정으로 차원이 다른 무거운 것을 인간이 옮길 때 인간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고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피지컬의 우승자는 크로스핏 전공의 우진용이라는 체력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반드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우진용이 여기서 우승한 기법은 바로 잠깐씩 쉬어주면서 지친 근육에 피와 산소를 공급해준 점에 있습니다. 반면 정혜민은 우격다짐으로 계속 쉬지 않고 줄을 당겼습니다. 그 결과 나중으로 갈수록 근육이 이 뇌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볼수 있듯이 37톤이라는 거대한 돌을 옮기려면 약1 0 k 로 정도를 옮기는 것도 어려울 판국에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37톤의 태양농비를 산서성에서 현재의 국내성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한반도 정도의 길이 정도는 안 되나요? 한반도 동북쪽 끝자리에서 전라도 땅끝 해남까지 37톤 끌고 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 가능한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상상 불가능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우리 DNA에 남아있는 기억이 결정해주는 것이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불가능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땅은 크게 보면 산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작게 보아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어찌 산과 평지만 있겠습니까? 작은 언덕도 있고 울퉁불퉁한 땅도 있고 뻘도 만나고 진흙탕도 만날 것입니다. 땅에 놓고 통나무로 옮긴다라. 단 한컨대 끌고 갈수 없죠. 역사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일단 어디에 싣느냐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수레에 올리는 것은 승용차 위에 배를 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가 호떡이 돼서 사라지죠? 즉 수레가 즉각 호떡이 돼서 실종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굴려오는 것이 억지로 가능했다 해도 저기까지 굴려오는 과정에서 아마 각인된 문자들은 거의 손실되어 아예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할 말이 있죠. 그 옮기는게 불가능할 것을 옮길정도의 여력과 여유가 있었다면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옮깁니까? 거기 있으면 되죠. 그건 상식선에서 수용될라야 수용될 수가 없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토 대왕농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근처에서 밧줄로 묶어서 한면한면 한면 옆으로 뒤집으면서 문자를 한 판씩 가긴 했을 겁니다. 가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면을 뒤집어야 할 때는 동네방네 사람들 모두 징병시켜야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많은 남자들을 대동하여 태왕릉비의 머리 부분을 밧줄로 묶은 다음 줄다리기 하듯이 당겨서 그 자리에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지간해서는 어디 아무리 가까운 대로라도 함부로 옮길 수 없었을 겁니다. 37톤의 바위를 그 당시의 방식으로 한3 k m 정도의 거리를 옮기라고 해도 그것도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고구려 중심지를 어디 어디로 바꾸고 싶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가당차게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이것 저것 자기가 주장하는 위치로 옮겨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자가당차게 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또 제자리로 옮겨놓은 것이죠. 태왕릉비는 태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거잖아요. 태왕릉비가 본래 영락진에 있었던 것이라면. 장수왕도 그때 영락진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장수왕의 묘비인 장군총도 역시 길림성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무덤도 영락진에서 다 길림성으로 옮겨놓은 건가요? 저런 것들은 다 저자리 길림성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 태왕의 아들입니다. 살았던 시기도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요렇게 봐야지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일어났다?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다 적폐다? 민족 사학자들 공격해라. 내 주장에 다 맞추려면 관계토태왕릉기도 산서성에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갖다 왔으면 된 겁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누굴 막 공격해라? 후원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평생을 이 일에 국가와 국민만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후원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유튜브를 악용해서 그런 분들을 공격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영락궁은 관개토태왕의 연어인 영락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거기가 관개토태왕 때의 고구려 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몽골때 조성된 것이고 영락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관개토태왕 외에 명나라 3대왕 영락제도 있는데 영락제는 영락궁을 조성한 원나라 때 이후의 인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여러분의 편이니까 여러분의 말씀처럼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고만 보는 쪽으로 생각하면 몽골이 뭔가 기르기 위해서 조성을 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 동네 이름이 영락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게 한때 실제로 태왕이 쓰던 곳이라서 몽골이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조성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생긴 곳인데요. 외지 최전방에 나가서 거기를 수도로 삼았으면 뭔가 철옹성이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데랑은 거리가 많이 멉니다. 마치 무슨 한국에서도 흔히 보이는 작은 사당처럼 되어 있어요. 이 영락궁은 12.7만 제곱미터로 연상이 쉽게 되게 하자면 창덕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덕궁이 54만 제곱미터이고 거기서 후원이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후원을 제외한 크기 정도인 것이죠. 몽골도 고구려에 대한 흔적들에 대해서 기리면서 뭔가를 조성할 수도 있는 역사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태왕이든 연계소문이든 잠시 머물렀던 곳을 기리느라 조성했을 수도 있죠. 몽롱탑까지 추격해간 사건만 보더라도 그래요. 당군과 고구려군이 대군들을 몰고 한 번에 몽롱탑까지 뛰어갑니까? 우리 집에 왜완이 왜완이 왜완이 왜 왔니 이 축차적 후퇴 그거 하면서 도망쳤을 거고 고구려도 쫓아가다가 상대가 진을 치면 고구려도 당연히 따라서 진을 쳐야죠 중간중간에 거대한 진들을 쳤겠죠 그런데서 연유한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가 볼때 생소한 거지 고구려가 몽롱탑 근처까지 쳐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퍼스로 한 바퀴 돌린 이 지역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산동반도 역시 말이죠 정서적으로 아는 동네 가본 동네 가는데 뭐가 신기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기가 수도면 나중에 저기서 청나라가 태왕릉비를 길렘성으로 옮기고 장군총도 옮겼다는 건가요? 그건 영락이라는 이름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그 주변에다 막 조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살았던 게 되어야 하니까 그 뒷산에 연계소문 무덤도 있어야 하고 주변에 다 고구려 관련지어야 하고 이제 모순에 다다르니까 때가 되면 태왕릉비와 장군총도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성으로 옮겨놔야 뻥을 계속 칠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억지로 좀 짝입어서 지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은 더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것도 같이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도 좀 편들어서 설명해봤어요. 몽골이 그래도 생각해서 조성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럼 이제 좀 비판다운 비판도 해봅시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순 때문이고 둘째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기존의 메이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을 잡고 파고들면서 사이비 종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을 꼬집고 말하니까 당연히 말발이 서니까 낚이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데 역사는 항상 유적과 유물 문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생소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그 주장에는 사실상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민족사학에서 계 식민사학계를 몰아세울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역시 문헌과 유물, 유적에 대한 확신과 정확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충 이렇게 구글로 검색해서 뇌피셜 지도를 만들어 놓고 원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그거에 맞는 삼국사기 자료 한두 개딱 빼갖고 주장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서만 주장하면 하나의 주장이 될수 있겠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민족사학자들을 탄압해라 뭐 후원을 다 끊어버려라 반도사관자들 만주사관자들이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죠 책임감을 가지고 다 들어서 얘기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일부를 가지고 혹세무민하면서막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건데요 땡깡을 부리는 거죠 외면을 받아왔는데 이제 유튜브라는게 생겨서 선전선동이 쉬워지니까 막무가내로 나가보는거죠 온돌과 고인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컴퍼스를 딱 짚고 돌려보면 이 주변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 터전입니다 군대 강원도 가서 북한 보고 군생활 하다보니까 저기 언제 가보나 싶기도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옆에 보이는 동네가 좀 허접하면 들어가보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 기준에서 더 멀리 있는 동네는 과거 조상님들의 통치권 아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왼쪽으로 들이칩니다. 만주벌판에서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문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료에도 있고 중국 사료에서도 우리 삼국시대 때 삼국들이 대륙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 갔다 왔나 보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에 계세요? 누구세요?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륙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일선 민족사학자들을 탄압하라는 건가요? 자세히 보면 자기 말안 따른다고. 그런데 그 말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사기꾼들의 말은 대개 감정의 요설과 논리적 화우만 있을 뿐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우리 역사가 대륙 중심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져 왔고 한반도는 중국 조상들이 넘어와서 살아왔고 우리는 그 후손들이라는 거 아니면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럼 고인돌하고 온돌 같은 우리 유물이나 유적은 다하수구로 갔나요? 제가 말을 너무 서운하게 했나요? 서운할 거 없어요 그런 소리를 할게 아니고 본인들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 서, 서운한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책임을 다 가지고 다 들어서 검증하는 거라고요 납득을 시키라고요 납득을 그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과 무슨 원수를 줬기에 무조건 아니라고 벽을 칩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무리한 대륙사관자들은 식민사학자들과 또 통해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죠? 둘이 상당히 하는 짓들이 비슷해요. 노선만 다르지 하는 짓들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둘이 뽀뽀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들 뭐 하다가 아주 점입가경이니까 저런 무리한 대륙사관자들 때문에 요즘에는 민족사학노선을 비난하는 식민사학조무사들의 작전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일단 비난할 때 이제는 대륙사관을 먼저 꺼내와요. 일단 논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거죠. 걔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논박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륙사관 주장하는 놈이냐? 이렇게 판을 딱 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환단곡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환바라고 하면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민족사학자들 조남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역사책 바꾸는 거. 요설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무리한 대륙사관자들 때문에 지금 역사책 바로잡는 일이 똥물 타고 유유히 흘러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다 됐고 그냥 한사군처럼 확실히 아닌 것을 확실히 바로잡는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연구를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 막무가내 주장을 안 따라온다고 해서 민족사학자들을 막 몰아세우고 후원 끊어라 이렇게 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연구해봐야 하는 것을 가지고 민족사학자들을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저도 막 화가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셨던 부분 양해 바랍니다 그런 건 명백히 잘못된 방향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근거도 제대로 없이 민족사학자들을 그렇게 몰아세울 일입니까 이게? 단순히 일부 부분을 가지고 맹렬하게 뇌피셜 들어간 자기들 주장만으로 이게 우리 대신에 나서서 하시는 일들이세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런 거 진짜 아무나 할수 없고 독립운동가들 가지던 각오하고 하는 일이에요 또막 열불이 올라오는데 됐어요 일단 넘어가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비판할 것은 변함이 없어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고 하여튼 그 다음으로 그리고 뭐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북망산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여오 누구 조상님 돌아가실 때이 노래 부르셨는지 부르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혹시 무슨 영화에서라도 보셨으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는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에는 사람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대충 3일장 하고 리무진으로 화장장으로 가고 끝납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바로 수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는 지역마다 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맹렬하게 선동하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숨긴다기보다는 보는 책만 보고 듣는 말만 듣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만든 걸로 선동을 하니까 그 말투와 목소리에 뭔가 있나보다 하면서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누구 죽을 때마다 북망선천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게 흑치상지가 묻혀있는 데가 북망산이라서 그런다고요? 흑치상지를 한국인들이 다 기려가지고 누구 죽을 때마다 그런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하도 북망산에 묻혀가지고 죽을 때마다 북망산전에 간다고 그렇게 된 거라는 뜻인가요? 당나라의 이 북망산이 지금 낙양에 있는 산인데 이 북망산이 그렇게 아무나 묻히는 무덤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살던 명사들이 묻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죽을 때마다 북망산에 묻혀서 그런 노래가 입에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뿌리를 중요시하는데 자기 조상이 중국 북망산에 묻혀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특히 당시 북망산에 묻힐 정도로 조상님이 명사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다 자기 가족의 족보와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에 많은 뻥을 버무렸는데요 이 북망산이 왕들만 묻히는 산이라고요? 그래서 흑치상지가 거기 묻혀있으니까 흑치상지가 거기서 뭔가 왕이나 그런 지배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래서 그 영토가 우리 역사라고요 북망산은 왕들만 묻히는 산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한 명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흑치상지의 무덤이 북망산에 있는 이유는 흑치상지가 누명을 써서 죽고 나중에 그 아들 준이가 당나라에서 영향력있게 장성을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 흑치상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면서 분망산으로 이관해놓은 것입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민족사학에서 식민사학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식민사학의 전제는 이렇게 뻥들이 많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식민사학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그런 무리한 대륙사관자들은 현재 사실상 역사개혁에 똥탕을 피우면서 역사개혁을 막아서고 지연시키려는 세력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바르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입에 붙었던 말든 우리 입에 남아있는 북망산 가는 길 북망산천 같은 거는 장안의 화재라는 그런 말처럼 중국 사대주의자들의 입에 붙었던 말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대 권력자들이 중국에 미쳐가지고 한양을 장안이라고 하고 싶고 자기가 명사인 양 북망산에 묻힌다고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아시겠어요? 속담이나 역사 같은 것은 양반들이 향유하던 것이지 민간에서는 업문이나 겨우 알지 그런 말들이 그렇게 퍼져나가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것은 예전에 양반들이 주로 향유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걔네들이 향유하던 말들입니다 미국인들이 문맹이 전체 중 절반입니다 거의 반면 요즘 한국인 중에서는 문맹이 거의 없죠 요즘 같은 이 분위기를 먼 과거 그때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적용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민족사학자들에 대한 후원 끊어라, 공격해라 이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 뭐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다. 아시겠죠? 북방민족은 종교 중요해요. 마치 반지의 제왕처럼. 이분이 아라곤의 후계자이므로 너는 충성을 바쳐야 한다 라고 하면 뭉치는 것처럼 북방민족은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불꽃처럼 사그라집니다. 이게 다 내가 적통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전기의 제나라도 마찬가지 사람이 그렇게 거국적으로 뭉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민을 중심으로 했다지만 아무리 그랬다 해도 그것만으로 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법 누가 단순히 어떤 이방인이 일을 잘한다고 하여 그렇게 이방인을 중심으로 거국적으로 뭉치는 일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란 뭡니까? 네, 환인, 환웅, 단군 아닙니까? 몽골 역사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몽골 전위대에서 기마대로 자주 보였던 타타르족은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데 이런 것도 종교와 관련이 있죠. 징기스칸은 발해 왕족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헌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더라도 저는 북방민족을 종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징기스칸은 반드시 고구려 발해 의 조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흔하고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나라가 한국 역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뭐 하나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죠. 이걸 다 떠나서 사실 그대로 아골타의 조상은 김안보이며김안보는 신라 또는 고려 사람이라고 교과서에 한줄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은 그대로 지역적인 논쟁은 다 떠나서 사실 그대로 금나라 시조 아골타의 조상은 신라 또는 고려 출신의 김안보이다 여지는 우리와 관련이 매우 깊고 금도 고려와 함께 시종일관 고구려 계승의지를 보였다. 이거 되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금나라가 한국의 역사 범주에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건 금나라를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단절시켜서 오랑캐들처럼만 논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륙에서도 경쟁했다. 김한보는 금나라 시조의 조상이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실 그대로 그렇게 몇줄 나오면 얼마나 수준 높고 멋지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도 좋고 배우는 학생들 가슴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나라가 한국 역사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확실한 것으로 확실하게 우리 교과서에 써놓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래야 하고 한사군처럼 아닌 것은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가능한 당장 말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